자 전제의 종류에서 탄소화형 건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화형 건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 라고 하는 그 건전지죠 어, 지금 그림 1-33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 요게 이제 탄소 어, 건전지 인데 그죠 어, 건전지 인데 지금 양극이 이쪽 그 이거 이제 음극이 이쪽 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음극은 아이언 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 으로 되어있고 바꿔야 되나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진하게 또 펜으로 다시 합시다 자 가운데 부분은 탄소봉이죠,죠? 탄소봉이고 이 바깥쪽은 음극입니다, 아연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요 사이에 회색빛 부분, 요 부분이 염화암모늄 수용에가고이산화망간고 탄소가루가 섞여 있는 그런 전해질입니다. 그 부분을 전해질이다. 그래서 전해질이 양극하고 음극을 분리하고 있고 얘는 이제 종이죠. 염화암모늄을 스며들게한 예, 종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전지가 생겼는데 1 5 볼트죠. 그 전해질을 담은 아연 용기는 음의 전극 그 마이너스 전극이죠, 그죠 아연 전극, 전해질을 담은 아연 용이니까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고 이게 이제 아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연 용기는 음의 전극, 가운데에 있는 탄소 막대는 양의 전극이죠. 가운데 이제 탄소 막대를 꽂아 놨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케이스는 아연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위쪽하고 연결돼 그 위쪽하고 연결 위쪽을 지지하는 거죠. 양극을 지지하는 겁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유전 물질로 제너질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전해질을 쌓는 종입니다. 그래서 양의 물질 탄소막대는 양의 전극이죠, 예, 탄소막대는 양의 전극이고 아연용기는 음의 전극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이제 암모늄 염화암모늄하고 물하고의 혼합 용액이지만 액체는 아니다. 예, 액체는 아니고 탄소입자고 가루 상태의 이산화망관을 염화암모늄 용액에 섞어서 반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마 암모늄 액체에다가 뭐 가루 상태 이산화망간하고 음. 탄소 가루 그러니까 음. 탄소 가루하고 이산화망간 가루를 이마 암모늄 용액에 섞었습니다. 음. 섞어서 찐득하게 만든 예, 그런 재내질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음. 종이가 음. 싸고 있습니다. 이마 암모늄이 숨을 들게한종이죠 자, 아연이 이제 염화 암모늄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아연이 분해가 될때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암모늄 분자 물질이 수소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앞에서 여기했던그 전기분해하고 이제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죠. 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이제 염화암모늄에 의해서 분해가 될때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암모늄 염화암모늄 분자물질이 수소를 방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탄소 전극 주위에 이제 수소 기포가 모여 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전제 분극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분극극을 분리하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죠 기전력이 감소가 됩니다. 건전지 에 이산화망간을 넣어 가지고 수소를 산화시켜서 분극작용을 적게 하여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산화망간은 분극작용 방지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탄소하고 아연 사이에 양극 음극으로 돼 있고 그두극 사이가 분리가 돼 있죠 제내질로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산화망간 가루는 분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화학작용을 하다 보면 수소기포가 모인다는 거죠. 그거를 에, 제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이산화만간을 넣어 가지고 수소 산화를 시켜 가지고 분곡작용을 적게 해서 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 탄소 주에 양극에 붙으면 기전력이 떨어진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만간 가루를 집어넣어서 기전력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국작용은 탄소아이언 건전지, 일반적 건전지를, 만들 때, 이 수소가, 수소기포가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탄소에 달라붙어서, 어, 기전적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감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뭐, 아연전극에도 이제, 철, 탄소 같은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이 양극이 돼가지고, 아연전극 사이에, 이제, 요, 요 자체적으로 그죠? 자체적으로 여기 불순물이 있으면 얘가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죠?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안에서 흐르게 되고 이 때문에 또한 기존적인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그 국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응극을 수은 도금을 해서 어, 예, 방지를 합니다. 이걸 아말감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국작용, 국부작용 이런게 그 기전적 감소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기전적 감소하기 위해서 뭐이 사람 한강 가루를 넣어서 이제 풍국작용을 방지하고 국부작용도 예, 수온 도금을 해서 방지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수온전지는 그림이 좀 안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뭐 케이스에 동그랗게 그 쌓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액으로 산화 아연하고 수산화 칼륨을 사용합니다 을 아연하고 수산화 칼륨을 사용함으로이 철제 케이스에 들어 있고 건전지에 비해서 이제 자체방전은 좀 작고 수명이 좀 깁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전압일정함으로 건전지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 그다음 뭐 니켈 카드뮴 축전기가 있습니다. 그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 니켈 카드뮴 축전기는 밀폐형축전 이제 밀폐형 축전지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전지 용적이 매우 소용이고 이 용적이 부피에 비해서 큰전류를 얻을 수가 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과충전 과방전 저 과도하게 충전하거나 과도하게 방전을 해도 가능하다. 반복 충전이 가능하면 경제성이 높죠. 이게 2차 전지 역할을 합니다. 방전 중 전압 변동이 작고, 전체 방전 시간에 한 90%까지가 공칭 전압을 유지를 할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효율 좋은 축전지라고 볼 수가 있다. 니켈 가드뮴 축전기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납축 전기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납축 전기인데 구조는 뭐 이렇게 이제 양극판하고 음극판이 교조로 이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경기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묽은 산성 용액 내에 염화염 산화염의 양극, 산화염, 그 다공성 혹은 스펀지형 염의 음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염과 안티몬 합금의 격자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사이사이로 어,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그 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축전지의 내부저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전지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이죠. 그죠? 어, 보통 모든 저, 그 건전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내부저항이 있다고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량 단위, 용량을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전지 용량 단위는 암페어 시 입니다. 그래서 AH라고 쓰죠. 암페어 C. 예, 암페어라는 게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1초에 흐르는 전하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한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곱하기 를한걸 암페어 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 암페어 시란 8시간 동안 축전기 또는 건전지를 12.5볼트 암페어의 전류를 계속해서 흘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니까 러 용량을 나타내는 거죠. 백0 0 a 씨의 건전지다, 전지 용량이다 하면, 뭐, 8시간 동안 12.5V, 아1 2 5 a 의 이, 암페아를 잘못 썼네, 그죠? 암페아의 전류를 계속해서 흘릴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그래서 암페아시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제 연결은, 뭐, 징결 연결하고 병렬 연결인데, 여러분들이 보신, 어, 저항 연결하고 비슷하죠, 그죠? 징결 연결하고, 어,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징결로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지죠. 그죠?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일정한데, 그죠? 요, 물하고 똑같죠, 그죠? 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있다. 징결 연결은, 전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병렬 연결은 전압은 같은데 용량이 커진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건전지하고 축전기를 취급하는방법인있는데 전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정상 부하에 연결했을 때 전압을 측정해서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전지가 신품인 경우에 1.5V 정격 전압이 출력이 되지만 장시간 사용한 전지는 전압이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1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용도에 좀안 맞게 되죠. 여러 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하 경우에는 이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 축전지의 충전 상태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축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해질의 비중 측정이죠. 비중 비중은 이게 비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중 뭐하고 비교하느냐? 물하고 비교합니다. 물. 그래서 비중 또는 뭐 비중량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축전제 사용 그 물이 인제 1이죠. 예, 물이 1이고 물보다 무거운 것은 1. 뭐 물에 대해서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보다 두배 무거운 것은 이 13배 무거운 수온도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이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알미늄, 알미늄 비중은 물보다 3배 정도 무겁습니다. 2.7배 정도. 그래서 2700kg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제곱미터. 입방미터, 가로세로 높이가 1m인 알미늄 개의 무게는 2.7톤이다. 그런 얘기죠. 철은 어떻습니까? 철. 철의 경우에는 7800, 7.8톤, 8톤 정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은 가로, 서로 높이가 1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중량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중량 단위를 빼버린 비중은 그 비율이죠. 그죠? 물에 대해서 몇 배냐? 뭐 그렇게 따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축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의 비중을 측정해 보면 전해질이 지금 제대로 동작을 잘할수 있는 전해질 상태인지 아니면 어, 교환을 해야 될 상태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전이 완전히 된 축전지 비중은 1.27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방전된 축전지는 뭐 1.15에서 1 2 정도 비중을 보이네요. 그죠근데 이제 방전이 다된 축전지 비중이 1 1 5 1.2가 아니고 1.175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전극이 파괴되어서 재충전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중 체크를 해야 되겠죠. 비중은 뭐 비중계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비중계를 사용해서 비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비중 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값이 변화되니까 온도계하고 이제 그 환산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없는 비중계는 온도에 따라서 비중값을 환산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결을 가지고 이제 축전기의 충전 상태 뭐 충전 가능 상태를 검사를 할수 있죠. 1.27이나 1.3 정도 충전 방전 때는 1.15, 1.2 정도 되어야 된다. 조금 이제 방전 때는 떨어지는 거죠. 자, 습기 기름 먼지 등으로 방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보존하면 장시간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건전지와 축전지 취급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지를 정상 부하에 연결해서 이제 측정 확인을 한다. 라고 축전지는 전해질 비중을 가지고 이제 그 현재 이제 충전 상태 검사를 한다. 뭐 그런 어, 이야기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1.4절 자기와 전자기호도인데 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나요? 아, 이거를 조금 더 하고 할까요? 예, 진도를 좀 너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하고 전자기도 앞까지만 좀 합시다. 전자기도부터는 약간 수식도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 자소까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상. 전자유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용어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이제 뭐 철광석 중에서 자철광이라고 하는 광석이 있는데 철가루하고 철조각 등을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철광으로 강철을 문지르게 되면 강철도 역시 철가루하고 철조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게 되죠. 요 어떤 성질의 근본을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뭐 자기란 용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자석이라고 하죠. 자석. 그래서 자기 작용은 뭐 자기에 의한 작용을 자기 작용이라 한다. 그래서 뭐 자석, 자기 작용, 자기 뭐 자기 현상 뭐 이런 게 용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석에 이제 강철을 마찰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자석 만드는 걸 자화시킨다. 또, 여자라는 말도 쓰죠. 여자시킨다. 뭐, 솔레노이드 코일에다가, 그죠? 솔레노이드 코일에다가 전기를 흘려가지고 자석으로 만드는 것. 그걸 여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천연자석, 인공자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말급자석이나 막대자석, 자칭 같은 거는 인공자석,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자철하고뭐 천연자석이겠죠. 그 자체로는 본능 성격이 있으니까 그죠? 자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자체가 이제 그 자석과 같이 지구 자기장 난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이제 이 안에 거대한 철리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하나인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 사이에 그 자기, 지구자기의 극을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자력선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이 바,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선그 그 줄을 자력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N극 남극 같은 경우는 S극 이라고 표현합니다. 을뭐 n o r t h s o 의 첫번째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자극 상호간에 작용한 거죠. N극하고 S극 사이는 서로 당깁니다. 그래서 흡인력이 있고, N극하고 N극 같은 극 사이에는 반발력이 있죠. 그죠? 지금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N 당기고, 죠 SS는 반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반발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것끼리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여기 이제 자극상간의 작용의 특징이죠. 자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속. 자속이라는 말이 있고, 그 자력선, 자속,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흘러나와 S극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력선. 자력선 이라고요 요 이제 요런 요렇게 이제 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공간상에 실제로 안보입니다 안보 이죠 근데 철가루를 누르면 요렇게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가루가 정렬을 하기 때문에 요런 자공간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력선이 있는데 자력선이 이제 자석이 세면 자력선 숫자가 많아지고 자석이 약하면 이제 숫자가 좀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묶음 요 안에 몇개 들어가 있냐 뭐 그런 거죠, 코아 숫자, 그래서 묶음을 자속이라고 합니다. 이 속은 묶음 속자죠. 그래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력선 속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외발을 씁니다. 외발, 외바. 외발을 쓰고 뭐 강한 자계는 당연히 자력선이 많고. 자속이 커져 그죠? 뭐 굵기가 굵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속 또는 뭐 자력선의 집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플럭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제 단위는 웨바를 쓴다. 뭐 테슬라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웨바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기유도 현상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어,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속 자력선의 묶음 요렇게 생각을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뭐 자극 상호 간에 흡인력하고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N극하고 S극이 있다. 자극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뭐 자석이라든지 자기 현상. 그죠? 철 조각 끌어당기는 성격. 이걸 자기 현상이라고 한다. 자기 작용은 요런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화는 자, 자성을 띤다는 거죠. 그죠? 강철 마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천연 자철광은, 뭐, 자화, 그러니까 자화는 자, 인공적으로 인자 자석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철광은 천연 자석이고, 말급 자석이다 막대 자석, 자침들은 인공 자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